샤오미 홍미노트10 프로 개봉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제품은 샤오미 홍미노트10 프로입니다 이번 제품은 동생이 기존에 쓰던 샤오미 홍미노트 5를 오해를 썼다면서 업글을 그레 하고 싶어서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뭐로 제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동생이 개봉기는 찍을 수 있게 해줘서 제가 직접 개봉해봤습니다 샤오미 홍미노트 10은 저렴한데 스펙이 높다고 합니다 사진은 1억 8 0 0만 화소, 코어 옥탑 8코어 채널 종류 아몰레드. 무게는 193g인데 저는 조금 무겁게 느껴지네요. 구성품은 220V 충전기, USBC 타입 케이블 젤리 케이스 요렇게입니다 색상은 글래시어 블루이고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살짝살짝 살짝 달라지는 색상이 동생이 갖고 싶던 색상이라고 아주 만족해합니다. 개봉기는 여기서 끝! 좋아요와 구독은 기본이죠. 안녕!